자 이제 두 번째 시간 합시다 이거 뭐 이거 뭐 중국이 먼데서 와갖고 중국 갈라 하니까 이게 너무 빠른 시간이지 혹사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자 수리사조 이것이 도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수리사조의 이 정의를 우리 지금부터 한번 싹 상세하게 우리가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는 숫자라는 것이 있다. 그치? 자, 여기서 사주는 여러분들이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술이라는 말을 우리 정확하게 하면 해석을 해봐야 돼요. 말만 술이 사주, 술이 사 숫자 같고 이 장난치는 거, 이거 아니 되는 거죠. 그치? 지금 우리 나라에 보게 되면 숫자 갖고 장난 많이 친다 내용은 하나도 없고 껍데기만 갖고 이?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이 수라는 개념이 뭘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숫자에는 여기는 수라고 해놨다 그지? 수라는 의미가 뭘까? 우리가 한자로 따지게 되면 이거는 바로 숫자다 첫 번째는 그그지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순인데 이것이 가, 정말로 우리가 술일까 이거다 이? 숫자일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에는 우리가, 어, 사전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게 되면 우리는 세 번째는 이 운명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자, 네 번째는 이런 목숨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자, 다섯 번째는 우리가 이거 비법이라는 것이 들어있고, 자, 여섯 번째는 우리는 방책이라는 것도 들어있고, 일곱 번째는 우리는 비방이라는 이름말도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수 하게 되면 숫자 이것밖에 모르는 거야 자 그러면 천부경에서 푸른 한이 수는 여기 있는 모든 뜻을 모든 뜻을 다 접목을 해야만이 풀릴 수 있는 것이 이 수리사제예요 그 이와 관련된 것을 모든 것을 푼다 자 여기는 우리 이치잖아요 숫자의 이치, 수의 이치, 운명의 이치, 목숨의 이치, 비법의 이치, 방식의 이치 이것이자 이것이 우리 리라는 것은 이 법칙이에요 응? 자 이론을 우리는 접목하는 이런 논리를 접목하는 수로 인해서 이런 이론과 논리와 이 법칙을 적용을 해서 풀어나는 사주를 우리는 술이 사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풀어 가야지. 여기 뭐 수리 하나니까 그러니까 숫자 1 2 3 4 5 6 7 8 9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푼다면 이 답이 없는 거야. 이게 숫자 장난치는 거야. 다 단순한 예를 들어 갖고 사람 만이 운명 성명학 같은 데 보면 1부터 81수 해 가지고 1은 뭐고 2는 뭐고 3은 뭐고 이거는 완전히 숫자 장난치는 것이고. 여기서는 수와의 법칙, 숫자의 법 이론 운명 목숨, 비법, 방책, 비방 이런 것들이 이것을 이론과 논리에 의해서 풀어가는 사주를 수리사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주는 뭘까 이랬는데 왜 사주가 필요할까 이게돼자 그러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뭘까 자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리 말 그대로 하게 되면 인간이 인간이 우리는 어떻게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 사건, 인연 등등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제? 인간은 일이 일어나는데, 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푸는 것이 사주다는 거다. 그제? 인간이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인간에는 일도 생기고, 만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만나고,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고도 나고, 이런 것을 우리는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는 수리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풀 때, 이런 것을 풀 때, 우리는 인간이 태어나면 탄생이라고 하네, 보자. 자, 탄생이라고 한다 그러면, 인간이 태어나면 무엇을 알수 있을까요? 인간이 태어나면 자 우리가 사주 그동안에 우리는 뭐 토정 비결이 되든 우리는 사주 명리가 되든 사주 팔자가 되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정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 사주는 있다 이렇게 는 사주가 있는 것이 아니고 태어난 그 시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우리가 아는 것이 뭘까 태어나면서 아는 거 태어나면서 하는 거알수 있는 거 생일 그치? 첫 번째는 우리 생일 이게 사주다 두 번째는 우리는 남자 여자 이것밖에 없다 세 번째는 우리가 엄마 우리가 태어나서는 이세 가지밖에 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열을 들게 되면 태어나는 그 순간에는 엄마인데 뭐 배운 것도 없을 것이요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먹는 것도 모를 것이요 기억한 것도 없으니까 업무 것도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하는 거야 뭐가 있는 것이 있어야 될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자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의 영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부모 엄마의 이 사고와 엄마가 태교시에 생각했던 것이 우리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엄마의 기운을 많이 받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두번째는 우리는 이 아이의 재능 두뇌의 재능, 주뇌의 특성, 주뇌의 성질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갖고 있고 세번째는 신체적인 것 네번째는 우리는 감성적인 것 이런 것들이 우리는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태어났지만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는 있죠 그동안에 우리가 학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체질 같은 데도 생각해보자 체질은 변한다 이렇게 말 한다 그치? 체질은 변하는데 태어난 체질이 없으면 변할 체질이 있겠나? 없겠지. 그래서 태어난 것은 있다는 거다. 이것이 우리는 근본이다. 근본. 뿔이다. 그제?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는 막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인간을 알려고 하게 탄생이 됐다 하면 이것이 하는 것이 우리는 상담이라는 거잖아. 그제? 그러니까 앞으로의 학문들은, 앞으로의 학문들은 근본이 상담이야카운셀링이야 자 이것이 원인은 카운셀링 그 다음에 컨설팅 카운셀링과 컨설팅이 미래 산업의 중추적인 것이에요 의사도 카운셀링 법률가도 카운셀링 그 다음에 일반 상담도 카운셀링 기술사도 기술 카운셀링 기술 컨설팅 사업 컨설팅 모든 것이 앞으로의 산업은 기계산업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는 컨설팅 산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컨설팅 산업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 미래를 예측하게 되는 거지? 자 기존의 근본과 그 사이에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종합적으로 이용해가지고 이것을 우리는 예측을 해나가는 거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우리는 정해진 것은 없다. 그래서 계속 변해간다는 거요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이 이 카운셀링을 근본으로 잡고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카운셀링을 근본으로 잡고 그러면 이 카운셀링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상담이 뭘까 인생 상담이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인생 상담 자이 인생을 상담하는데 그동안에는 우리는 어떻게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게 되면 종교들은 보게 되면 전부 다 죽어서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푸는 거야 우리나라 지금 종교들은 처음부터 어떻게 죽고 난 뒤에 뭐, 어떻게 될 것이고, 붓고 난 뒤에 한생을 올 것이고, 죽고난 뒤에 부활해올 것이고, 죽고 가갖고, 우 부활에 온 사람 하나도 없다. 솔직히 말해서 이 종교가 어찌게 되면 너무 허구에 많이 처쳐져 있어요. 내가 뭐 이런 말 해서는 안되지지금 예수, 예수님이 예수 부활해왔나 안해왔잖아 그래 놓고 맨날 부활해왔고 예수님 곁으로 갔는데 예수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 말이야 부처님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부처님이 맨날 한생 왔다고 그러면 그게 좀더부 허구라 이 말이야 왜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 했을까 이 인생을 상담할 줄 모른다는 거다 왜 인생은 상담하게 되면 바로 털통이 나니까 그죠 이것을 올바로 상담하지 못하면, 어1년 뒤에 바로 터트나고, 2년 뒤에 바로 터트다니까 살아가는 건 상담을 안 하는 거야. 맨날 죽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이런 인생 상담에서 잘못된 것이 있어요. 우리 텔레비 같은데도 보고, 백과사전에서 보게 되게 되면 인생 이런 것 말이 나오게 되면 항상 생로병사한다생 해놔놓고, 쭉 빠지뿌고, 로 병사, 이렇게 하는 거요 우리 t 비에서는 맨날 생로 병사 하잖아. 어? 태어나는 것만 하는데, 살아가는 거는, 이 삶은 도대체 설명 안 하는 거야. 태어난 거, 그거.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이거만 한다. 그런데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병원에서 하는 거요 그치? 의사들이 하는 거 그런데 종교는 뭘까? 요 죽는 것부터 시작했고 다음에 다시 살아오겠다. 이 부활, 환생 뭐 이런 거야, 윤회 뭐 이런 이런 말로 챔터 종교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뭘까? 이 인생을 얼마나 잘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야. 이것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이것을 이것이 해결이 잘안 되니까 그 동안에 우리는 학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요? 동양에서는 동양에서는 사주로서 발전되갖고 서양에서는 이 심리학으로 발전된거에요 그래서 우리 사주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오행설로 주립하겠고 이거는 심리학에서는 우리는 별자리로 점을 치게 되겠 이것이 점술이라는 거다 동양의 이 점술은 주로 오행을 근거로 해갖고 이 점술을 진행해 왔고 서양에서는 어떻게? 이 별자리 신의 중심해서 점설이 이루어져 있다. 이것만 갖고 안 되니까 학문적으로 접근한 것이 우리는 하나는 사주 명리가 돼갖고, 하주는 심리학이 된 거야. 그렇게 사주는 우리 동양 쪽에서 우리 사람이 익숙해 있는 것이고, 심리학은 서양 쪽에, 그러니까 서양의 학문적으로 이렇게 발전되어 온 거야. 그러니 서양의 학문적으로 발전 하다 보니까 어떻게 기독교가 심리학으로 접근한 것이고, 동양에서는 어떻게? 이런 사주명리, 주의학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접목이 돼간 거예요. 그런데 이 또한 전부 다 점술이라는 거다. 자, 점술이라는 것이 뭘까? 우리가 푸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맞추는 것이잖아요. 그치? 그래다가 우리가 잘안 맞고 이러면 누구말 따나? 점재의 소리가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 놓고 우리는 점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이제는 3은 이것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에서는 어떻게 수리 사주에서는 이것이 아니다. 이것도 점이니까 알고 심리학도 점이니까 알고 심리학도 점이다만 이것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수리 사주와 이 수리 심리학이라는 것이 우리는 풀려져야 된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수리 사주에서는 수리 사주와 수리 심리학이 있어요. 크게 자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좀.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갖고 뭐 병마병사 얘기하고 난 죽고 난뒤 어떻게 됐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는 이 삶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지? 자, 이 삶을 풀기 위해서 이 삶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시대의 변화를 한번 관찰해 보자. 시대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우리는 인간은 처음에 수렵이라는 이런 사회로부터 출발해갖고 세월이 많이 흘렀다 그지자 이때는 우리는 어떻게 어떤 시대라고 한다면 처음에 이것이 우리는 라이빙이라는 것이다 자 라이빙이라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서 응? 인간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묵고 살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렵도 하고 농사도 짓고 이렇게 이제 가다가 보니까 사는 것은 살만하니까 그 뒤에 다가온 세월이 뭘까? 이제 먹는 거는 걱정 안 된다 이래. 먹는 거는 그때는 이제 라이빙 시대가 끝나고 난 뒤에는 우리는 이제 웰빙 시대가 돼. 웰빙 소리 많이 들어가 있죠. 웰빙이 살 거는 우리는 보다 편안한 삶을 살아가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먹는 거 많이 먹어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다 좋은 것을 먹고 보다 영양가 있는 것을 먹고 그래서 지금 웰빙 세대가 지낸 거예요 그러면 많이 먹고 좋은 거 먹고 영양가 많은 것을 먹으니까 이게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부터 우리는 비만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비만이 생기면서 우리는 이런 질병이 엄청나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많이 먹고 높은 영양가 높은 칼로리 많이 먹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웰빙 시대를 우리는 거쳐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부작용으로 우리는 비만이라든지 질병이면 성인병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비만과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도래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예방을 하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파생되는 세월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어떻게 힐링이라는 거예요. 자, 힐링. 이것이 바로 우리는 힐링 시대라는 거니요 자, 힐링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이제는 시대가 복잡해지니까 먹는 것도 찾아야 되고, 질병도 예방을 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세월이, 생명력이 엄청나게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간판이 보게 돼 힐링이라는 간판이 온 천하에 지금 힐링 간판이 안 붙으면 안될 정도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가 지나면 우리는 어떤 시대가 올까 분명히 오게 되는 거예요. 자이 힐링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정신적, 심리적 질환의 질환들이 많이 밝게 되 거예요. 자 예를 들게 되면 힐링 한다 해가지고 차 산에 가서 어느 산에 가서 우리는 좋은 공기 마시고 있다 보니까 일안 하는 거야 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좀더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도를 이룬다 해서 갖고 뭐 머리에 귀신이 들이 부는 거야 나는 마음을 좀 안전하게 한다 갖고 종교를 믿어 보는 거야 그리고 맛법의 종교, 할말 과학적이지 않은 종교에 믿다 보니까 어떻게 두뇌는 또세뇌되에 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복잡한 시장 가정이 왔는 거야 지금. 자기들은 어떻게 힐링이라는 목적으로 이렇게 된 것을 좀 편안하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려고 했는데, 대래 어떻게 질병을 안겨줍은 거야. 그러면 정신적, 심리적 질환들이 엄청나게 생겨난 거야. 그러면 앞으로 세대는 어떤 거야? 자, 웰빙 시대에서는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런 시대를 만들었는데, 이런 시대에 가다 보니까 이런 것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다음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시대가 만들어질까? 이것이 우리는 서피, 리팅이라는 거예요. 이 정신. 이것이 어게스피히이 정신적 세계가 온 거야. 그렇게 이 정신적 질환도 치료하고 심리적 질환도 치료하고 앞으로 이 세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어떻게 영적 세계, 인간의 영혼의 세계. 그래서 이것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종교가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도 이때는 종교가 과학이어야 된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신의 이때는 신의 개념으로 많이 했지만 이제는 종교도 과학이론으로 접근하는 이런 시대로 변해간다는 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 변해서 상담을 누가 할까? 의사도 할수 없는 거, 일반 카운셀링도 할수 없는 거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누가 해결해야 되겠나 그래서 이것이 탄생한 동기가 어쩌면 수리사주와 수리심리학이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속에서는 모든 인간의 모든 천부형의 만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을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천부형육의 비밀과 이보적 수리사주가 대단히 뛰어나가 앞으로 미래의 멀거리 학문이라 그렇기는 앞으로 수리사주는 인간이 존재하는 한 최고의 경지의 학문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되겠죠 아직까지는 내가 푸른제까지 딱 10년째 집어오니까 학문이 하나 정책되려면 30년 40년이 지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간이 너무 많다 그런데 내가 나이가 너무 많다 그죠? 그래서 죠그 열심히 표현한 사람들이 이 학문을 삐내야 된다 이거는 세계적인 멀거리가 될거예요 어느 나라든 할거 없이 그리고 우리 학문은 우리나라만 푸는 게사주명기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풀지만 이 학문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대상에 해서 풀어나가는 학문이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이런 흐름에 의해서 이 학문이 얼마나 대단한 학문인지를 우리는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상담이라는 그 근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병도 치료하든지 무엇을 치료하더라도 상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제? 상담을 해야 이 모든 것을 다 진행되기 때문에 상담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들고 보자고요. 그러면 상담은 어느 시점에서 내가 이것을 태어난다고 하고 버스데이 탄생이라고 하면 보자고요. 탄생 전에는 우리가 상담할 것이 없겠나?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왜? 이것이 바로 태교 상담이라는 거다. 앞으로 인간은, 인간은 살아가면서,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식들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이 놓는 시대는 아니에요. 많이 나와야 뭐 한두 명, 서너 명 밖에 안 놓잖아. 그치? 그러면 부모가 자식에 대한 애착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는 태교 상담을 해나가야 되는 거야. 왜? 자, 예를 들어 보자고요. 엄마의 영혼은, 나중에 영혼 이렇게 배울 때 배우겠지만, 엄마의 영혼은 태아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거야. 태아가 독립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생각은 태아의 생각이야. 그러면 엄마가, 엄마가 반의 이 아이는 다음에 어떻게 키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태교예요, 태교. 태교인데, 지금의 기존 태교는 어떻게, 애기가 어떻게 되보다 좋은 노래, 하 고상한 노래 이거 하게 되게 되면 애기는 어떡하야 세상 밖으로 가게 되면 나는 고상한 것만 할래 나는 조용한 것만 할래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거 자꾸 하게 되면 애는 어게해 나중에 우울증 걸리고 비폐지고 정신적으로 나약해지고 이렇게 돼 그런데 우리는 어게해또 엄마가 어떻게 하겠나 어, 애기를 임신을 하다 보게 되면 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다 좋아할까 거 엄마 아버지가 다 좋아할거고 그러면 어떻게 박수치고 논다 이 말이야 그럼 애기는 어떻게 할까 나도 박수치고 노는 거야 뭔사이 영혼이야 그럼 이 애기는 뭐 할까 태어나면 아 박수치는 거 이것만 배웠잖아 그렇게 지금도 노래방이 갖고 젊은 아들이 노래를 얼마나 잘하겠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태교를 박수치는 것만 하고 노는 것만 배운 거야 그럼 애들 처음부터 연예인만 하는 거야 지금 요새 아들 보면 물어봐. 옛날에는 우리 다닐 때는 부모한테 열심히 일했잖아. 일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는 다음에 이 자식이 잘 먹고 잘 사야 되겠다는 생각만 있는 거야. 너는 그런 게 어디 있었나? 그럼 잘 먹고 잘 사야 게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있었지. 그 당시에 태어난 우리 세대지, 그지? 우리 세대는 어떻게 해? 무조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적응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해온 거야.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먹고 사는건 걱정 안하니까 자 엄마가 좋아하고 시아버지가 좋아하고 시어머니가 좋아하고 맨날 박수만 치고 놀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야 애기도 그냥 노는 거야 자 그래서 태교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아, 부모가 태어나고 애기는 어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사를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아 노래방 가고 갖막 노래하고 이러면 되겠나 안되겠지 그래서 이 중요한 태교예요. 자, 그러면 이 태교는 여기서 우리가 상담을 하고 이것은 부모의 바램이라는 것이 들어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배우지만, 이 부모의 바램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렇게 갈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 것이 우리 태교 상담이에요. 자, 태어나고 나게 되면 어떻게? 이 아이는 운명과 운세는 정해진다고 그랬다, 그지 자, 이 운명과 운세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각오는 달리 이것은 우리는 일종의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에는 재능이다. 이런 재능을 갖고 있는데 단지 부모가 모를 뿐이다, 그지 부모가 모를 뿐이다. 그러면 태어난 아이들인 데는 우리는 어떤 상담을 해야 되겠나? 자 이름이 없으니 이름도 지어야 되겠고 그죠? 이 아이가 어, 어, 무엇으로 키워야 되겠을 거면 어떤 아이로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면 부모가 모르는 거니까 그제 재능이 어떤 재능이 있을 것인가 이것을 몰라 가지고 애기가 태어나고 조금 크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하? 태권도도 배우고 미술도 배우고 피아노도 배우고 막 하는 거. 어느 것이 잘하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놔보금 부모들이 이렇게 학원에 보내가고 어릴 때 학원에 보내게 된 피아노를 보게 되면 자기 아이는 전부 다이 학원 선생님들이 자기 아이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겠나 야는 이제이 피아노에는 재능이 조금 떨어지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하 엄마인데 무조건 거짓말하는 거야 무조건 잘한다고 왜 학원에 안 올까 싶어 갖고. 그런데, 이, 아가 조금 크다 보게 되면, 어떻게, 딱 가면, 학교 딱 가보게 되면, 차이가 팍팍팍 나잖아, 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처음부터 거짓말을 잘 하는 거야, 상담이. 그럼 부모가 어떻게, 피아노 치다 보면 속도가 느리고, 피아노의 재능이 좀 부족하게 되면, 이것은 아니니까, 뭐, 어? 운동을 시켜봐란다, 태권도를 시켜봐란다, 뭐, 노래를 시켜봐란다, 이렇게 해야지. 피아노 그거 계속 치고 있게 만들면 안 되잖아. 그렇게 부모는 모르니까 또 어떻게, 태권도 학원에 보낸다, 그지? 태권도 안해버려 이거 펌면다 이것만 가르쳐 주나? 놓고 부모가 왔게 되면 야, 이 아이는 또 태권도 엄청나게 잘하고 운동 시이더 발달돼 갖고. 그런데 그게 그런나이 말이야. 안 그렇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어릴 때는 이제 재능 상담을 하는 거야이 재능 상담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는 공부하러 갔다. 그제 학생들 있다. 이 학생 때는 우리 어떻게 상담해야 되겠나? 학생들은 여러 가지 여건이다. 아무리 똑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라 할지라도 공부하는 것은 여건과 자기 노력이 딸려있기 때문에. 그죠? 자, 여기는 공부하는 여건, 자기의 노력, 나머지 지도, 부모의 지도, 멘토링, 이런 것들이 연계되어 있으니까 이 학생들은 어떻게? 이 공부에 집중해갖고 하는 거죠. 그죠? 모든 공부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성적순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측 때도, 고등학교 가면 대학 진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대학 진학하면 어떤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어서 대단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무리 이 아이가 어사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자, 어사가 마음대로 되는 구조는 아니잖아. 그죠그럼 어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 각 학교에서 1 2등 안하면 어디 못가잖아 우리나라 현실에는 그럼 이런 아이가 몇명 되겠나 그지 없지 그러면 이 아이가 전부 다 어서 안되잖아 다른 데 간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는 여러가지 유형들이 있겠지그이만기에 노래를 한다 해보자 노래를 잘한다고 쟤네게 보면 노래를 잘한다고 했어 그런데 우리가 가수를 만들게 되게 되면 이거는 자기 혼자서 가수가 되는 게아니잖아 인연을 받든지 부모가 지원 하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자기가 가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 가수 안 되는 아이는 뭘까? 직장에서 노래 잘하는 아이 그지? 어떤데 보면 아무것도 하지 마서 논다리 하면서 노래 잘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럼 이 복잡한 가정들을 우리는 타고났을 때 정해져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예 그렇겠죠. 그러면 이때 진로 상담은, 이때 진로 상담과, 이때 진로 상담과, 이때 진로 상담이 좀더 다르겠지, 그제? 그럼 이것을 가지고 사주 나 놓고, 뭐, 목이 많해서 어떻고, 겁이 많해서 어떻고, 너희는 타고난 것이 이렇다.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야. 차트만 다 다르다. 여건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자, 그러면 대학교 가서, 대학교 가게 되면 우리는 취업이라는 이런 문제도 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돼는 자, 내가 전자공학과 가가지고, 전자공학과 갔으면, 또 전자회사에 취직을 해야 되나? 전자회사 밖에 없나? 이것이 우리가 상담이 잘못된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자. 삼성전자라고 하네, 보자. 삼성전자에, 삼성전자라고 하게 되게 되면, 여기 전자공학과 몇명 뽑겠나? 몇 명이 일하겠나? 여기는 삼성전자 같은 데는 보면, 해계도 있고, 마탱팅도 있고, 오만 사람 다 있잖아. 어만 사람 다 있는데, 내가 전자공학과 해갖고, 이 삼성전자 가야, 전자회사 가야 된다. 이런 상담이 어있나이 말이야. 이건 아, 말도 안 돼. 지금 그래, 우수는 그래도 상담하는 게 엄청나게 많은 거야. 공무원 한다 해보자. 공무원이면 공무원 학과가 있나? 없잖아. 공문들은 모든, 우리나라에 태어나는 모든 학문들이 전부 다 있어요. 자, 뭐, 세무하는 사람, 재산하는 사람, 뭐, 간호하는 사람, 교육하는 사람, 오만 사람 다 있잖아. 그러면, 너는공무원할 팔자다. 그런 말, 그런 상담은 없다, 이 말이야. 이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취업을 한다는데, 우리가 정말로 직장에 나가서, 취업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가서 중간에 가다가 마음이 안 들어갖고 포기하고 그 뒤는 어떻게 해? 전부 다 장사나 사업이나 프리랜서나 이렇게 하겠지 그쵸 아니면 노는 사람뭐뭐 노는 사람도 있대 자 이런 거 하는데 내 재능이 뭐가 필요하겠나 그럼 이때 상담은 완전히 또 다른 거야요 우리 손님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 타고 날 때, 어? 타고 날 때, <웃음> 타고 난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상담한다는 어떻게 상담이 되겠냐 지금 뭐 사주 가지고 상담을 되겠나? 상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 당연한 일이잖아. 여기는 성적 순에서도 있어야 되고 성적이 얼마 될 것인가도 있어야 되고 여기는 어떤 인연이 돼 갖고 가야 되고 어느 부서에 가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는 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 어떻게 되는? 이 상담하는 방법이 좀다 다르다 이 말이야. 니는 뭐 해라 니는 뭐할 것이다든지 뭐 것이다, 정이지. 절대 복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 돼. 자, 그래서 또 하는 이거를 활용하면서 사람들은 복이라는 것을 먼저 한번 짓고 넘어갈게요. 무으로 오는 사람도 복이요. 상담하는 사람도 복을 이야기하는 상담은 이게 난 100% 이거 상담 자격이 없어. 자, 예를 들면, 사람은 처음부터 지금 어떻게, 해? 돈으로 계산하는 거야. 복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돈인 줄 아는 거야. 그런데 돈을 갖고 온 사람이 어디 있겠나? 없잖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복이라는 것은 복주문이만 이렇게 갖고 온 거야. 큰거 작은 거 복주문인데. 자, 여기에 만약 돈을 가지고 왔다고 하자. 예를 들면 돈을 가지고. 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여덟 가지 종류 의 유형이 있어요. 여덟 가지 유형인데 이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이복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에 돈을 담는가 하고 종이를 쓰레기 쓰레기를 담는가 하고 뭐가 다르까복 주머니는 이만큼 똑같은 걸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진짜 돈을 담는 사람이 있을 거면 소나 이거 돈가물 쓰레기만 갖다 담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그거 다르다 이말이 이런 종류도 돈이 아니라. 이 여덟 종이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복이라는 것은 어떤 게이냐 나중에는 결국은 돈으로도 또 연관을 지을 수는 있어요 돈으로 연관을 지을 수 있는데 내가 명예를 얻으면 돈이 따로오겠나안 오겠나 그럼 내 명예를 이루어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출세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내가 출세를 하면 돈이 따라오겠지 운동을 잘하면 어떻게 해? 운동 1등만 하면 돈이 또 따라오게 돼 있잖아 그러면, 의사가 되면, 명의가 돼야 따라오잖아요. 비리비리 하게 되면 또 오픈했다가, 뭐, 의사도 안 망하나, 그죠? 의사도 망하고, 뭐든다 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복이라는 것은, 빈, 복 주머니만 가져온 것이, 여기에 담아온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원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복이, 묻는 사람도 그래도, 나는 돈, 재물복이 있습니까? 재물복이 있기는 멀리 있어. 재물복을 그 찾아야 돼, 복이 누가 또는 내가 아무리 돈복이 있다 손치더라도 집에서 노는데 무슨 돈복이 있겠노 돈이 뭐 하늘에서 떨어지겠나 그렇지. 그렇게 상담하는 사람도 그렇고 묻는 사람도 그러는 거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서 돈을 좀벌 것인가 이것을 상담해야 되겠죠 그러면 똑같은 욕구나 해서 나는 돈을 얼마나 벌수 있을 것인가 벌게 되면 얼마나 그러면 벌수 있도록 일을 해야 되잖아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해야만이 되지. 집에서 뭐, 응? 노는데, 입 돈이 떨어오겠네. 그죠 몰라. 또,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 갖고 있으면 뭐 돈이 그것도 돈이라고 생각하면 돈이지. 그치? 자, 그래서, 이런 상담들이 시간에 지나고, 나이에 따라서, 하는 일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른데, 여기에 타고난, 나는 타고난 채물복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도 그렇고, 이렇게, 여기에 또 다른 는 사람도 그런 거요 이게 말이 안되는 논리들 맞나요? 맞을 거예요자 그러면 자 이렇게 복잡, 복잡한데 복잡 이렇게 복잡한데 우리가 수리사주를 배우게 되게 되면 심리학은 다르기 때문에 수리사주를 배우게 되게 되면 다음에 다음 주, 다음 주에는 어떻게 수리 심리학을 본격적으로 강의할지도 몰라요. 그때는 청각회가 들었어요. 그, 그, 그 사람들은 수리 심리학을 배우 강의를 할 거니까 같이 배우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수리 사주에서, 자, 숫자만 가지고 이렇게 푼다는데 그 숫자의 위력이 얼마나 되게 무엇을 가르쳐 줄 것인가. 배우러 왔으면 가르쳐 주는 게 있어야 될까요? 그죠 자 우리가 이제 강구할때 어떻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4개월만 하면 다 배운다 빠르게 하면 4개월만 하면 다 배우고 6개월만 하게 되면 늦어도 다 배운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얼마나 무엇을 어디까지 가르쳐 줄 것인가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정말로 상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자는 거예요 저 중국에서 여기까지 와 가지고 내가 그사발로 가는데 뭐까지 하는 거 이거 완벽하게 알아야 될거야 푸는 거는 나중에 문제고 내가 그 중국 하게 되면 나도 이거 또 어? 설명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인생 만사라겠다 인생에는 만가지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상담하러 오는 사람은 어떡하 만가지 사건을 들고 오게 돼 있어 그러면 만가지를 다 풀어야 돼 말 그대로 한다면 자 인생 만사니까 만가지 일이 다 벌어지니까 물을 오는 사람은 만가지 일을 다물을 오게 되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 짧은 사, 4개월 우리 선생님은 이제 풀 해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하는 거지만 이 4개월 동안 하는데 이 복습은 안 하면 안 되겠지, 그죠 여기서 다 내가 말로서 이렇게 다할 수는 없으니까 내 복습을 해갖고 외우고 다 해야 되지만 수지, 수리사주로서 내가 상담을 해줄 수 있는 분야가 어느 정도까지. 자, 지금까지 보게 되면 자, 사주 뵈야 되고, 토종 비결 뵈야 되고, 추역 뵈야 되고, 우승학학 뵈야 되고, 풍수 뵈야 되고, 뭐, 온갖 거다 배우면 세월이에요. 어느 세월에 그답다 배웠나?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자를 안변세대 나도 한자를 안변 세대야. 내 바로바로 위에부터 한자가 없어졌어, 학교 다닐 때. 그, 그 뒤에는 한자잘 모를 거잖아. 내가 이 하면서 가다가 한자를 쓰기 때문에, 그 간혹 아는 것도 있지만, 그 뒤에는 한자 하면 돼. 자기 이름도 모 쓰는 사람이 천진인데 응? 하, 누구말 따나뭐 한자를 안 쓰면 안 된다. 한자 그거 뭐 필요하노? 지금 뭐, 전부다 모르는데 한자가 왜뭐 필요하나? 한글이 그 위대한데, 그지? 그래서 한자는, 옛날 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 근원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뭐, 한자가 뭔데 젊은 사람들이 필요하네 옛날에, 옛날에 내가, 그, 그런 사람도 있다. 나 많은 사람이 한국을, 한자를 꼭 알아야 된다. 자꾸 이사는 사람들. 자, 생각 해봐. 우리가 살 때, 응? 그, 60년대, 응? 60년대에 이제 보리꼬겠때 그때는 배를 쫄쫄 걷고, 이거 뭐, 어, 무슨? 떡? 개떡? 우리 개떡이 됐지. 그. 빙기 갖고 이사는 거. 이개떡먹고 자랐다 해자. 그러면 지금 아이부터 지금 아이들 개똥 보라카 묻겠나 그거. 아이고 참. 아무도 뭐 한자 아무도 모르는데 한자를 뭘 키우. 찌도 뭐 한자 안 아. 아까지 아까지 이제 세 번째. 일이 스물까지는 는게 있는데. 그거 하나 일을 하나라고 자꾸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이 가르치니까 가르치지겠나 이게. 그래서 이 한자에 들어 가르치는 사람은 이 한자에 들어서. 자기가 상식 풀어야 돼. 그냥 그래, 배우는 사람, 그거 다 필요 없어. 그거 뭔데 필요하냐.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응? 어? 보리꼬기 때 개떡묵다 해가지고, 요즘 아들 보고, 니 개떡묵으락 하면, 배고픔은 개떡묵으락 하면 묵겠나? 집에 살 없다고 하게 되면 뭘 하겠노, 요새 아들은? 살 없으면 라면 묵지 하는 판국인데, 뭐, 그거 뭐, 옛날에 한, 자가뭐 필요하노? 아무도 모르는데, 한자 써봐. 음, 뭐, 는 사람이 몇개 있겠나? 자기도 한자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노? 나 지금 답답한다나이게 뭐, 하, 그, 뭐, 가을병정 그거 몇개 한자, 그, 응? 열두 개, 2 2 개, 그거, 어? 그거 적는 거, 그거 가지고, 한자 잘 아는지 하는, 채 하는 사람들 내가 웃기는 사람. 한자 다 필요 없다이 한자 뭐. 한자뭐 필요하나? 그거는 이제 뜻을 알기 위한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 한자 필요한 거지. 자, 그러면 수리사주에 이제, 음, 표에해야 되나? 그러면 숫자로 푸는다고 했다. 그, 그지 숫자로 푸는데 야요 꼬약하게 어떻게 숫자로 해갖고 이것을 풀것신거 알아야 되네 가르치기 나중에는 다 숫자는 푸는 방법을 또 하겠지만 자첫 번째 인생에 만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사가 이루어지기 만가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내인데 질문 오는 것은 만가지 질문이 온다고 생각해야 돼 그치 그럼 나는 상담해 주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알아야 되겠노 그쵸?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한번자 첫번째 우리가 사주를 하게 되면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하겠죠 그러면 차, 우리가 물어보자 운명이 뭡니까? 이렇게 딱 물었을 때 나는 어떻게 답할까? 운명은 운명이요? 이렇게 답할까? 운명은 저라는 것이요? 이렇게 답할까? 운명은 힘든 것이요? 차, 우리가 그렇게 왔다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각하게 풀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리사주는 모든 것을 질문이 끝날 때까지 답을 해줄수 있는 것이 수리사주라는 거다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어떤 물음을 하더라도 그래서 운명에는 우리가 숙명이라는 것도 있고 업장이라는 것도 있고 인생의 진과 빛이라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등등이 많이 있어요 자, 이런 운명에 대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운명에 대해서 사람이 다를 거잖아. 그제? 아, 나는 이 수리사주를 배우는데도 중국에서 오갖고 배우는 것도 있고, 저 일본에서 오갖고 배운 사람도 있고, 미국에서 오갖고 배운 사람도 있고, 한국에서 오면지인데이 운명이 좀더 다를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면 뿌리로 오는 사람마다 운명이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다. 이말이에 그러면 운명이 뭔지 가르쳐 줘야 되잖아. 운명은 뭡니까? 업장이네. 업장은 뭡니까? 부처님인데 저라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그래서 당신에게 태어난 숙명은 어떤 것이고 업장은 어떤 것이고 인생의 진과 빚은 어떤 것이고 이런 이런 숙명을 가진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 네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네가 잘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업장이라는 것은 어떤 어떤 닌자에 가 있는 업장은 어떤 것이 있는데, 이것이 작동할 때는 힘든 것이 있고, 이것을 작용하는 것은 어떤 어떤 요인들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것을 설명해 줘야 되잖아 맞죠? 근데 지금 운명하게 되면 그냥 운명은 운명이네. 이래 답한다 이말이야 그거는 학문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운명에는 이것을 풀어내 돼. 이건 완전히 학문으로. 그러나 지금까지 풀어본 것 중에서 여기서 틀린 것이 한 개도 없다는 거다 이 정치인들하고 우리가 쉽게 접근할 거 정치인들이잖아 정치인들은 모두 다 풀어버렸는데 여기서 한개 벗어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자두 번째 운명만 갖고 이것만 갖고 상담하게 되면 우리 만사를 다 상담 못한다 그런데 또 운명과 비교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운세라고 하는 거야 자 운세가 뭘까? 운세가 뭘까? 그럼 뭐 좋은 나쁜 거 나쁜가? 돈 버는 거안 버는 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운의 세계예요. 운의 세계. 세월 따라 운의 변화를 하는 거예요. 세월 따라 운의 변화. 자 그래서 이 운세는 천북에서는 82세를 기점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평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동안에 우리 한번 보자. 사주 명리에서는 사주하고, 뭐, 초전 비교도 마찬가지. 전부 다60 값자 해가지고, 60년 만에 한평생이 바뀐다고 했다. 그렇게 한평생을 60년이라고 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이 전부 다 100살 도 사는데, 60살 한평생 갖고 뭐 풀어 갖고 뭐 답이 있겠나. 그지? 그런데 천북에서는 81살이라고 했어요. 천부경연 사주가 태어나기 월등이 전에, 응? 자 81살이었대. 81살 이상 되는 사람은 보나수삶이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어떻게 해? 81살까지는 일을 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소리다 그렇게 우리는 생계를 꾸리 나가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소리다자 이것이 81살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한 것은 해운이라는 것이요 81사 평세금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잖아. 그래서 9년 단위 해운을 우리는 푸는 거예요. 단기간 단기간에 우리는 해운들. 그다음에 우리는 9년 또 넘으니까 1년 단위도 이것을 풀어야 돼. 그 1년 장사하는 사람 은 1년이 중요한 계기가. 이번 달 다음 달이 중요하다. 봄, 여름이 중요하다.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 월운까지 완벽하게 풀야 이것도 우리는 완벽하게 이제 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수리사주는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현재부터, 현재로부터 기준해갖고, 과거도 풀고, 미래도 푼다. 어디 점치로 가게 되면 과거는 맞추는데 미래는 못 맞춘다. 이런 소리 하지. 우리는 과거도 풀고, 미래도 풀고, 다가올 것을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 다 침착할 수 있도록 다 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공부를, 숙제를 좀 많이 해야 된다. 머릿속에 주입을 하기 위해서. 자, 이것만 갖고 푼다는 것은, 상담한다는 것은 이거 안 되잖아요. 그치? 인생만 살아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인연법을 푸는 거예요. 자, 인연법은 우리가 크게 나누게 되면 대단히 중요한 인연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3대 인연이 있어요. 3대 인연. 그래서 우리는 이 3대 혈족 인연, 혈족 인연이라는 것은 부모를 만나는 거, 부부를 만나는 거, 자식을 만나는 거. 자, 요즘은 부모하고 자식하고 부부하고 이혼도 많잖아요. 50%는 대부분 다 이혼한다. 그지? 부모를 만나고, 부모 때문에, 부모로 인해서.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 이러면 불이 나겠다. 또, 자식을 있으면, 자식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많이 다 이것이 어떤 상관관계인지 이것을 다 풀어내야 되잖아. 그제? 왜 자식이 예민하나? 자, 누구 말 때는, 우리가 학문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불가학력적인 게, 순 엉터리 불가학력적인 게 있다. 내 사주 보게 되면, 엄마, 엄마도 풀고, 자식도 풀고, 이러면, 자식 사주면 어디 뭐 필요하겠나? 엄마 사주면 뭐 때문에 필요하겠나 학문이 그렇게 응태리 되어면안되는거으요자 그렇게 혈적인연은 부모 부부 자식이 3대 혈적이전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직장에 있는 직장인연 지인들을 가지고 있는 지인인연 이런 것들이 있 여기에 우리는 유검 비법으로 가게 되게 되면 게되 유검 비법에 가게 되면 이런 귀신인연도 있던거야요 귀신 인연, 영혼 인연, 이런 것을 우리는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게 되면, 내인데 빙의가 됐다. 내가 신기가 왕했다. 이 귀신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이 귀신이 내인데 어떻게 왔는지. 이 귀신, 그래야 우리는 귀신을 처분하든지, 심리 치료를 하든지, 귀신을 떼내든지 할 거잖아. 그러면 직장에 나가게 되면, 왜저 사람이 내인데 자꾸 갈구고 있는지. 내 직장에서는 사장이라 하면 하게 되면, 아, 이런 특성이 이 부스에 가면 되겠나, 안 되겠나, 너 우리는 풀어내야 되겠지, 그지? 그럼 예를 들면 상담할 때도 어떻게, 사장이라 이어게 아, 내가 간부를 좀 만들고 싶은데, 이 사람이 어떤, 이 사람이 내인데, 어떻게 했노? 이렇게 묻는다, 이 말이야. 그럼 그거 상식하 풀어줘야 될까, 이거? 사주 갖고, 저 사람 사주 갖고 푼다? 이건 아니거든, 그지? 내 사주를 기반해서 상대방의 사주와 내이 직장에서 일할 때,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인연이다 이것이 굉장히 많은 상담을 하게 되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만 갖고 상담하면 상담이 되겠나 그러면 일반적으로 많은 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뭘까 궁합이다 궁합 우리가 궁합하게 되게 되면, 항상 어떻게, 부부 사이의 궁합, 이 순간의 궁합이라 했다. 궁합이 좋다, 나쁘다. 그건 무슨 거짓말이 되는 거다. 우리 결혼해서는 안 보자고. 남자 집, 여자 집에서 궁합하면 안 보고, 궁합 둘 다, 두집 다, 뭐, 시댁이 되든, 친가가 되든, 둘다 나쁘다고 했는데, 결혼할 사람 몇명 되겠노, 그지? 누구 한 집에서도 괜찮다고 했을 거야. 그런데 이거 50% 이상이 이혼을 한다 하면, 그 궁합 좋은 거가. 그럼 궁합 좋데 승만 틀려야 되는 거래. 그렇 근데 이 궁합은 이혼하고는 아무리 상관이 없는 거예요. 궁합과 이혼은 상관이 없는 거다. 자, 궁합 그래서 궁합에는 우리는 8대 궁합이라는 것이 있어요. 8가지 궁합이 있는 거야. 우리가 가다 보게 되면 부부 사이에 어떻게 합이 안 맞다 하는 것도 있고. 그지 부부 사이에 성격이 안 맞다 하는 것도 있고 부부 사이에 나를 너무 애를 민다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8대 궁합 속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풀어가는 것은 유형, 인간의 색깔이 틀린다. 유형 궁합으로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연과 나는 어떤 인연으로 왔을까? 그 부부 사이에는 어떤 인연일까? 그 다음에 우리는 전생 인연이다. 전생의 영혼의 인연들은 어떤 사이일까? 그다음에 빚쟁이 인연 인생살이에는 이 빚을 많이 안고 가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야. 이 빚쟁이 인연, 그다음에 감성궁합, 감성궁합 있다. 그다음에 또뭐 이게 성격궁합. 그렇게 이거 뭐 이거 나머지 두 개는 내가 다음에 다른 걸 배워야만이 되니까 이 여섯 개 궁합만 우리가 설명을 하면 되면 이 모든 것을 해석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하나씩 다배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부부 사이가 있다면 왜이 남편이 부인을 애를 미는지 인연법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사이인지 불안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지 모든 것을 다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궁합과 유사한 이혼이나 이별, 이런 게 있다, 그제? 궁합은 이혼하고 이별하고는 상관이 없다. 내 네, 지금 이래 했어요. 자, 여기는 또 우리는 바람이라는 것도 있다. 지금 이 바람이라는 것은 또 상담하는 때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바람을 풀수 있는 이론은 이 술이 사주밖에 없다. 자, 이혼과 이별. 그러면, 이혼하는 사람들인데, 궁합이 좋은 사람이 이혼하는 것과, 궁합이 나쁜 사람이 이혼하는 것을 내가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궁합이 좋은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하고 난 뒤에도 전화도 하고, 자식 때문에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 궁합이 좋은 사람이 하는 인연 이별이에요. 이혼이에요. 그런데, 궁합이 나쁜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돌아서는 그 순간에 완전히 서로 남이 되어버린 거야. 연락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것을 뭐 사주에서 풀겠나? 어디서 풀겠나? 못 풀겠지. 자,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것은 바람이 언제 나게 되겠고, 어떤 연유로 나게 됐고, 무엇 때문에 나게 됐고, 바람 될, 바람이 나게 될 요인들이 뭘고, 이런 것까지 다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결혼 시기도 있고, 우리는 재혼 시기도 있고, 어느 시기에 만나야 우리는 좋은 인연으로, 우리가 이혼과 이별을 안 하고,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어느 시기, 어떤 나이에 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상시하게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갖고 우리는 묶어 살겠나? 상담 다할수 있겠나? 이것만 갖고는 택도 없다는 소리다. 자, 여섯 번째. 우리는 퇴길이라는 것이 되있다자 <웃음> 퇴길하게 되면 무조건 뭐 오늘은 좋은 날 내일은 나쁜 날음력 9일날 10일날은 기, 소름 넣는날 해갖고 귀신이 휴가 갈기가 어저께요 그치? 귀신 휴가 가는 거 봤나요 미사 음? 간다고 뭐 음력 90일을 퇴길한다고 어 귀신 휴가 가는 거참 나, 나 웃기는 이야기네 이. 그리고 모든 사람인데 그런 게 어디 있나 그치? 사람마다 이게 전부 다 다르다 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사 가는 택일이다 다르다는 거다. 이사 가는 택일 결혼식, 결혼하는 택일 행사하는 택일 제왕절개 수술하는 택일 묘, 이장 등 이런 거 하는 택일뭐 이런 것이 전부 다 다르다는 거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게 설명을 다르지만은 설명, 제왕절개 수술하는, 제왕절개 수술하는 목적이 뭘까? 제왕줄기 수술을 먹죠 목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제왕줄기 수술을 하다 해갖고 사주의 조이나 이론에도 맞지도 않은 사주의 좋은 아이를 낳는다. 이게 뭔뭐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수리사주는 나중에 보게 되면 정말로 완벽한 제왕줄기 수술 일자를 택하는 거예요. 예를 시죠막 이날이 좋아갖고 하는 거. 이런 거 택도 없는 뭐그 논리에 맞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우리 사람은 상담하겠나? 이거는 일부분일 뿐이다. 기초적인 게다. 자, 그러면, 일곱 번째. 자, 일곱 번째. 우리는 이제 결혼하고, 궁합하고, 이혼하고, 이런 거다 풀었다. 그제?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파생되는 것이 뭘까? 이제는 정말로 진로 상담이다. 자, 애기들은 시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왜 공부를 안할 것인가? 어디에 전공을 해서 좋겠는가? 직장은 되겠는가? 어떤 진로에 되겠는가? 이 진로 상담이 중요한 거예요. 그제? 진로 상담은 아까 전에 설명했지만은 다다다 시기별로, 나이별로 하는 일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되는 거예요. 진로 상담. 그래서 굉장히 복잡 이것을 우리가 이 멘토링이라는 거예요. 멘토링 상담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멘토링상삼들 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가업길 이런 것이 인생길, 인생길, 운명길, 인연길, 이 등등 해가지고, 어? 나중에 쫙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에 맞춰서, 하는 목적에 맞춰서, 이렇게 상담을 해가는 거예요. 진로 상담이 해갖고 뭐, 나, 뭐 목에, 나무에, 목 나무에 목이 만 해갖고, 뭐 뭐, 뭐, 뭐, 뭐, 나무, 나무 캐로 갖고가, 금이 많다고 해서 근쾌로갈까 그런 논리를 펴면 안 된다는 거다 그래서 기존의 그런 부분들의 기존의 상담법을 이제 완전히 좀 논리적으로 발간을 해야 돼요 이것이 진로상담법이다 자 태길 진로상담하는데 자 진로상담은 어느 직장이 되든 내가 어떤 업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길이고 공부를 해갖고 나아가는 길이지만 사람은 자기가 공부를 해갖고 공부 가지고 서먹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노? 많이 해봐야 뭐한2 30% 되겠지. 그것도 유사한 데 가갖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유사한 데 가갖고. 내가 전자공학을 전공했는데, 이? 저 전자회사에 마케팅하러 다니고, 그지? 그것도 전공이 그건 전공 그거 하면 안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틀린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수, 장사 상담이라는 거다. 장사 운 상담. 내가 장사를 하는데 이 장사는 어떻게 해? 내가 재능으로 장사를 할 것인가 운으로 장사를 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장사할 것인가 어느 것이 내 인연이 맞는 것이 이걸 다 풀어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나는 어느 업종에서 어떤 제품으로 어느 시기에 어떻게 돈을 버는데 어떻게 규모로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상담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장사 상입니다. 자, 그런데 장사업보다는 어떻게, 이 사업상담은 더또 중요하겠지, 그치? 사업상담. 사업은 우리는 경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전반적인 것다 알아야 되고, 내와 관련된 임목도 있어야 되고, 내 관련된 학문도 있어야 되고, 내가 전공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 있어요. 자, 이것이 우리는 사업상담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것을 뭐, 장사하는 거 상담, 진로 상담하는 거하고는 똑같이 생각하게 되면 완전히 꽝이라는 거다 자, 그러면 이것만 하면 어느 정도는 많이 하겠지.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멘토링 하면서 성격 상담부터 시작해갖고 이런 것이 많이 있죠. 그거는 부차적인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아픈 사람들이 많이 온다잉. 아픈 사람들이. 그지 자, 어떻게? 내 몸이 안 좋다 해갖고 상담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게 되면 참 희한한 상담도 아닌데, 나중에 설명해 주겠지만은, 63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랬대요 63살 이후로 사주를 들고 갖고 상담을 하자카면 상담해 주지 말아케 왜? 63살 이상 남이 들고 오는 사주는 어떻게 해요? 전부 다이 사람이 언제 죽을 것인가를 상담하러 오는 거야 또, 그게 또 답하는 사람도 또 웃긴데, 하늘에 죽고 사는 건 하늘의 뜻이지, 정해진 게 없다, 이 말이야. 그제 그래서 그것을 해갖고 뭐 이렇게 상담하면 안 된다는 거다. 그 그러니까 64살 이후에는 상담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단지 아프다. 내가 수술을 할까? 병 요양을 할까? 치료를 하면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것은 우리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오기, 오기체질상담법을 우리는 풀어주는 거예요 자, 오기체질상담법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체질법이 될 거예요 지금은 아직까지 내가 보급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오기체질로는 정말로 나중에 우리나라 한의사들이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는 노벨상감이될 수도 있다 자 이런 거 그럼 여기에 뭐 부서진 거 나중에 심리 이런 것도 우리는 풀겠지 공부다 하겠지 심리학 수리심리학 자 이거는 행동심리 이런거에요 행동심리 습성심리 우리는 어떻게 내면심리 이런게 있어요 자 내면심리 습성심리 행동심리 자 예를 들게, 예를 들게 되면 우리는 심지라 하더라도 그 보기에 나타내는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점치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저번에 텔레비 봤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뭐 선거운동하고 이럴 때모 대학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심리학자 있대 텔레비 좀 넣어갖고 이럴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회사타가 어떻게 뭐말말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짤리뿌갖고 지금 오가면 어떻게 연애 운이 어떻고, 연애 대장에서 일한다. 이게 젊다, 이거. 완전히 그지유니테장아 나이 들은 사람이 연애하는 것은 젊은 사람의 습성, 심리를 잘 알아야 그거지. 나이 들은 사람이 무슨 연애, 연애, 상담하면 얼마나 그 심리학들이, 이 심리, 기존의 심리학들이 얼마나 엉뚱인지 모른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말은 아니지만. 지금은 어떻게 행동 심리, 지겉보기하는 심리를 전체 심리로 다 보면 안된다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하죠, 그죠? 겉과 속이 다르다. 그중 뭐고? 속의 심리는 표출을 안 하는 심리고, 겉으로 나는 것은 이건 행동 심리라.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 그 내면 심리를 알아야 될 거야, 그죠? 겉대기만 보고 타로 카드 카드, <웃음> 카드 갖고, 카드 한장보지를 해갖고, 이 갖고 점치고 상담하고, 이거 되겠나? 아이고, 정말 인생이 그런 게 걸면 되겠나,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가 너무 이렇게, 응, 어? 꼬약해, 말이 안 되는 것을, 아, 그것이 전체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되는 게, 우리는 아는 것만, 점을 해가지고, 어린애들이 연애 심리 같은 경우는, 논리만 풀어주고, 저거가 더잘 알긴데, 아이, 나들은 영감이 60살이 넘어가지고, 아들 뭐, 연애 심리 상담해? 아이고, 연애하는 거 어떻게 알아, 자기가. 이제는 연애해봤는가? 그러니까, 이점제 그러니까 심리학 하는 사람이나, 사주하는 사람이나, 이게 막, 점터 해보고, 막 아니면 차보고, 맞으면 그거고, 이 점치는 방법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이 그러니까 그렇게 학문적으로, 자기들은 학문이라고 그러지. 그건 근본적으로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그거 하면 지다 100% 거지 말이다. 자, 이런 것까지 있다 이 말. 그렇지? 이 정도만 하면 어찌간한는 상담은 다할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수리 사주에 상담 하러 하게 되게 되면 어떠한 상담도 다. 올해. 자, 이것을 다별락하면 막사주별러 간다고 해 가지고 사주 명리 봐 갖고 이거 다별을 하면 10년은 배야안 되겠나? 1년에서 답이 있겠나? 근데 우리는 딱 4개월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달 만에 끝내야 돼두달 만에 두달 만에 끝내서 빨리 보내야 되니까 내가 이제 무리하더라도 두달 만에 끝내줄게 돼.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상담인데 이걸 위해서 이 사람들이 온게아니는 거다 이거는 우리가 요식 행사일 뿐이다 상담하는 방법일 뿐이다 내가 힘든데 여기 뭐하러 왔을까? 힘안드는 방법을 얻어가기 위해서 온 거잖아. 그래서 이갖고 또 사람들이 전부 다 거짓말하는 거예. 자 그러면 진짜 거짓말이야. 이 사람들이 이 상담하러 온 것은 이거 알라고 온게 아니다 이 말이야. 어떻게 상담을 하러 온 사람들은 상담자들은 이 다섯 가지 유형밖에 없어요. 상담하러 오는 사람은 다섯 가지 유형밖에 없어요. 자첫 번째는 힘들어서 상담하러 오는 거. 내 하늘이 힘들어서 오는 거. 그 다음에 어려워서 오는 거. 힘들어서 오고 어려워서 오고. 그 다음에 고통스러워서 오고.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은 어떻게? 내 운명이 궁금해서 오고. 그 다음에 판단과 결정을 못해서 오고. 지금 오는 사람은 이 다섯 가지 이밖에없어 상담하러 오는 사람은 이 다섯 가지밖에 없다는 거다. 그러면 힘들다? 무엇이 힘들까? 일이 힘들다. 그제? 일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뭘까? 하는? 응? 생활이 어렵고. 그제? 이건 돈과 연계되어 있고. 고통스럽다? 정신적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운 사람 그다음에 궁금한 사람 단순하게 내 운명이 궁금하고 내 운세가 궁금하고 그냥 재미삼아 한번 보러가고 그냥 단순하게 궁금한 사람 그 다음에 판단가 길게 자, 부동산을 살까 말까 내가 공장을 넓힐까 말까 이 사람과 계획을 할까 말까 그래. 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필요한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여기 필요한 것은 우리는 겨운 이라는 그런 큰 타이틀을 두고 있는거예요자 이런 겨운 이라는 큰 타이틀 여기는 에 우리는 어떻게 방풍 이라는 것이 있고 호신 이라는 것이 있고 이런 것이다 내 몸을 지키는 거. 자이 풍을 막아가는 거. 이런 것이다 그런데 기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존에 기존에, 우리는 한 살펴보자. 기존을 모르고 우리는, 우리 거를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자, 첫 번째. 사주명리 하는 사람들은 어까? 가서 부족스러운다. 그제? 자, 부족이 우리가 개운이 될것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지금, 불교, 불교상에 가게, 불교상에 가면 이만큼 해갖고, 이만원짜리 이만큼 준다. 그니까, 고주문에 이어다니면, 그 되겠나? 그것시될것같아면 힘든 사람 하나도 없게, 그지이진짜리한게 이해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자, 이 부적을 옛날에 부적이라는 것은, 어, 역사를 우리 함찰 외에도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달마대사, 돌을 태운 달마대사가 밤새도록 결명 주사 갖고 부적을 한게딱 쓰니까, 저 사람이 귀신이딱 붙어 있으니까, 이마에 이 부적을 갖다 탁 붙이니까 귀신이 도망가쁘다. 근데... 달마 대사가그랬다 손치더라도 내가 그래갖고 이 갖다 붙이면 귀신 도망가겠나 근데 인간이 자꾸 신의 개념으로 자기가 신인양 이렇게 가보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백박 거짓말이다 자기들은 맞다고 하겠지 그러면 힘든 사람 하나도 없을 거잖아 부족하고 했다 하면 부족하고 뭐. 내가 다른 사람의 개운을 어떻게 해 주겠노 지가 해야지 그치? 자, 두 번째. 아, 굿한다, 굿. 무당인데 가면 전부다 굿하잖아, 그지 자, 어, 무당, 무당 중에서 우리가 뭐 무당은 굿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용한 무당도 있겠지, 그치? 그런데 굿해갖고 전부다이 개운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엄마, 화기사 에마 할아버지 머니인데 비는 거는 좋겠지. 엄마, 뭐그 구스 효과는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것이 조상, 이것이 우리가 교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다. 그제? 그거 가봐야 뭐, 무당인데 가봐야 모든 것을 구제라는 것밖에 되어 있겠나. 그제? 자, 세번째. 우리 절에 가게 되면 어떻게 천도제다. 아, 천도는 어떻게? 내 운을 교훈하는 것이 천도제 아니잖아. 천도라는 것은 어떻게? 죽은 망자를 어떻게, 좋은 데 보내는 것이 천도지. 내 살아가는데, 와, 망자 천도 하는데. 그러면 뭐 논리가 안 맞는 거야. 자, 네 번째. 성명을 하는데 가봐. 전부 다 계명해갖고 들고 다니는데. 그제? 응? 계명해라는데. 아,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겨운이 될것 같으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을까? 그제? 근데 겨운한 사람 한번 보자. 대통령이 겨운 하나, 법관들이 하나, 의사들이 하나, 공무원들이 하나, 연예인들이, 연예인들이 애매했니까 그렇지만은. 그저뭐 훌륭한 사람들이 하나, 개명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럼 개명 누구하고 들고 다니기로? 개명이 들고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지인는 팔라니까 뭐팔 수가 없는 사람들. 저 뭐, 저 선능에 가게 되면, 서울에 선능에 가게 되면, 저 어떻게 다단계판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개명이 갖고 들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개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아이 말도 못하는데 되지도 않은 이야기를 갖고 우린 이 갖고 파는 거야 사람 속이면 안 되는 거야 내가 하려고 하지 내가 신이 아닌 이상 신이라는 것은 없다 신이 없으니까 누구 해야 되겠노 내 머리가 해야 되는 거야 자기 자신이 우리는 방법만 가르쳐주는 거야 네가 힘들면 네가 정신 차려 갖고힘안 들게 만들고 네가 어려우면 네가 정신 차려갖고 어렵게 하지 말고 네가 어떻게 곤덕스러우면 네 마음이 편하게 만들어 갖고 고 하라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 방법만 가르쳐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천부 육경이라는 거다 그죠? 네가 알아서 라는 거다 자 여기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개운 기도명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천지 방풍명이라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호신 운자명이라는 것이 있고 나머지는 우리 행사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이 전부다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내 두뇌를 수련하고 내 마음을 수련하고 내 판단력을 높여서 내가 이 난간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행안하는 것이다 누구말든 자기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행사로 인해서 좀 옆으로 떨어지게 만들어 주는 것이지 나머지 최종적인 것은 자기가 한 몫이다 남이 대신해 준다고 자 요새 보게 되면 뭐 처음부터 다 내가 무슨 해가지고 해주겠다 해었고 내가 잘한다 했었고 나는 고급신이고 뭐 위대한 신이고 해서는 그거 처음부터 100% 거짓말이다 한 명도 똑바는거 없다 놈이 어떻게 해 주겠노 그쵸 자기가, 우리는, 이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만 제시해 줄 뿐이지, 내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야. 그죠 내가 어떻게 해주겠노? 내가 뭐 귀신하고 붙어갖고, 내 혼자 서그 보이지도 않은 귀신하고 싸움해갖고 이기겠나? 그죠 자기가 무슨, 뭐, 이런 말 하면 절대로, 우리는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스스로, 우리는 이 기도법, 자기가 막 맞는 기도법만 주갖고 지가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요 이거 전부 다 남이 대신 해준다고 해봐야 안 되잖아. 뭐, 단지 여기는 귀신이라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나라는 귀신이 여기 있으면 이것을 짜게 주든지 이것을 널리 보내주든지 이런 거할 뿐이지. 나머지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귀신을 붙이고또 자기고 귀신을 떼내는 것도 자기야. 그렇잖아요. 그럼 누가 좀 놈이 해주겠나 대신? 엄마, 아버지가 해줄 수 있겠나? 엄마, 아버지가 할수 있는 거죠. 이 귀신하고 아닐 수 있도록 엄마의 힘에 의해서 기도 열심히 해 주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애기들은 엄마가 영혼들이 통한다 했잖아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엄마가 하든지 실질적으로 외할머니가 해야 돼 여자 쪽으로 응? 자식들의 기도는 엄마가 하든지 외할머니가 해야지 누구말때 응? 친할머니가 하면 안돼왜 영혼이 통하지 않는데 내 통하지 않는, 그, 뭐, 중국에 가니까 여러 가지 민족들이 있잖아.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 자꾸 말해봐야 그 사람 통하겠나? 말 통하는 사람인데 해야지. 그래서 이 기도도 영원히 통하는 사람들은 엄마. 엄마는 자기가 직접 통한다 했잖아. 그런데 이 엄마는 자기 엄마에 통한거든. 그래서 이 자식은 누구야 자기 엄마와 외할머니야. 기도를 할 때는 외할머니 힘이 강하다는 거야. 친할머니 힘이 아니고. 7만이는1 0 0 해봐야 도움밖에 안 되지. 그게 결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왜 할머니가 해줘야 돼? 이 영혼의 이거 흐름에 의해서 나중에 다 하겠지만 자 그래서 이 많은 것을 지금 배우게 되는데 이것을 관련 내사 4개월 만에 배울 수 있겠나?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이게 다 끝나는 거야. 여기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다 배우는 거야. 뭐 다른데 가서 배우고 자치고 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제 서글이 다 배우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이 수업시간 에다 이울 수는 없잖아. 내가 말한 걸 어떻게 다 이해가 나? 그러면 집에 가서 어떻게 해? 복습 시간 열심히 해야 되겠지. 또 이자 묶고 나가면 안 되고. 그래서 계속 보면서 이것을 나도 습득을 해 나가야 돼. 숙달을. 그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에는 굉장히 숙달해야 을 되겠지. 자, 그러면 조금 쉬다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더 합시다.